이미 여름은 다 지났는데 철없는 만우절 농담이나 듣고 말짱한 캐릭터가 갑자기 백합물로 바뀌는 등 여러모로 블리자드의 순환시대라고 할 정도로 좋은 소리 하나 못 들었던 2018년이었는데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회사의 감원폭풍을 시전중인 것 같은데요 왜 블리자드는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을까에 대하여 재무적인 기초를 기준으로 짧게 한번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주관을 담고 있으니 단순히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블리자드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2012년 초에 약 600여명의 직원을 내보내는 일이 있었고 그외 자잘한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액티비전과 합병할 때를 제외하고 구조조정 규모에비례해 순서로 따지면 이번이 두 번째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의 첫 번째 목표는 수익 창출입니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 대비 회사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정치화되고 관료화되며 데이터 기준으로 잣대를 세우기 시작하는데 뭐 당연히 블리자드도 이를 피할 수는 없었는지 이 내용은 김성희님의 지식백과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주셨네요. 분리자드를 압박할 권리를 가진 비즈니스맨들이 다른 스튜디오 대하듯이 분리자드를 숫자로 갈구기 시작하고 매스 들고 집도 시작하는 거지요. 구조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역시나 매출 감소. 어차피 연결 재무제표니 손익계산서니 회계상의 내용을 전부 알 수는 없을 것이고 어차피 이것 하나만 알면 됩니다. 얼마나 쓰고 얼마나 벌었니? 사실 대주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수십장인 재무제표 보여줘봤자 일지도 않을거니 올해는 이정도 벌었습니다 잘했죠? 라는 형식으로 수익만 간추려서 올리는 수준인데 이 지표 가지고 배당률 정하고 사업방향 정하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그래 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얼마나 못벌어서 그러는지 액티비전블리제도 홈페이지 가서 연결 재무제표들을 연도별로 줄세워봅시다 뭐 라이선스비 부채충당비 등등등등 비용은 어지러우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구조조정의 이슈가 되는 매출액, 영업이익, 일반관리비 항목만 간추려서 보기로 하죠. 뭐 용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테니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어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냅니다 먹은 음식값은 싸장면 매출액이 되는데 그게 다 고스란히 내 돈인건 아니죠 알바생 급여 줘야지 재료값 지불해야지 냉장고 수리해야지 지출이 발생한 나머지 금액이 내 돈이 되는데 여기서 매출액은 음식값 영업이익은 지출을 제외한 실제 수익 일반 관리비는 알바생 급여 4대 보험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2011년 블리자드 매출액이 12억 달러 인걸 감안하면 2 0 1 7년 는2 1억 달러라는, 꾸준한 성장이 있었는데 아 2018년은 아직 4분기 실적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서 일단은 공시된 자료 기준으로 판단해보죠 보시기만 해도 대충 아시다시피 1년 주기로 매출이 들쭉날쭉합니다 아니 왜냐? 이걸 블리자드 게임 출시에 비트서 설명해보죠 2011년? 블리 n 드뭐 아무것도 없었죠 그나마 2010년에 출시한 와우 대격변도 세기말이어서 매출이 이모양이죠 2012년 판다가 확장팩으로 나오는데 전, 전 g 전 확장팩 대비해서 임팩트가 부족한건 사실이죠 어, 소비자에게 구매력이 없어? 당연히 매출부진인데 그나마 이것도 2012년에 디아블로3가 출시하면서 4억 달러나 채워줍니다 물론 욕도 같이 먹었죠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2013년? 어... 음... 없네? 어? 2014년 찍먹군주 나오죠 그리고 하스스톤도 같이 나옵니다 매출 떡상하죠 2015년? 어... 어? 그래도 단일로 내놓은 것치고저 정도면 그나마 가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망의 2016년 군단이 나오고 오버워치가 나오죠? 게임 끝이에요. 아너 말고 2017년은 신규 IP가 나온 적은 없었고 서브 콘텐츠만 주옥같이 나왔는데 20달러가 넘어갑니다. 아니 거의 운영만 했는데 20억 달러면 완전 날로 먹는 거 아니냐? 대충 보시다시피 1년 주기로 매출 상승이 뚜렷하게 보이는데요 와우 확장팩 등 신규 IP가 나오는 시점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2018년은 최소 2017년보다는 잘 나와야겠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우리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번지는 가지게 되겠죠 아니 이게 무슨 부동산 하반경직성도 아니고 매출에도 서킷 브레이커가 있다고 생각하나본데 4분기까지는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018년 1분기 2분기 거 한번 봅시다 1분기 매출액? 뭐 작년보다 잘 나왔어요 2분기 매출액? 그래? 어? 더 올랐어야 했는데 안올랐네? 영업이익은 더 처참합니다 2분기는 작년 대비해서 40%나 감소했어요 음식점 사장님이 월 500번과 300벌었다고 하는거랑 똑같은거예요 3분기? 겨가 나오죠 초기 매출이야 당연히 올랐겠죠 근데 3개월 만에 랭킹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4분기 매출? 결과가 흥행부진일테니 안봐도 뻔하죠 20억은 고사하고 17억, 18억 달러만 돼도 잘 나왔다고 팬떼 굴리겠죠 근데 일반 관리비는 어떻습니까 일반 관리비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게 직원급여랑 복지인데 규모가 커지고 새 게임 나오면서 운영 인력, 홍보 인력 필요하겠죠 사람은 마구 뽑을 것 같은데 재무부 초특급 원가 절감으로 2015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공밀 레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2016년에는 뻥 터지죠 오버워치 군단 나오면서 같이 뻥 터졌어요 이때 운영인력 채용도 많이 했을 겁니다 2017년 2 0 1 8년되니까 매출은 감소하는데 관리비는 늘어요 임원진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 관리비 다시 줄여야겠다 그런 이유로 슬슬 구조조정 얘기가 나돌겠죠 아마 여태까지 행보를 보았을 때 최소 3년에서 5년은 구조조정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 구조조정 초기에는 운영, 홍보인력 등등 개발과 관련 없는 백업인력들을 먼저 내보내고 추후에 수익 안되는 스튜디오를 폐쇄시키는 시나리오로 가겠죠 아 그런 사례도 있긴 있었네요 블리자드 코리아도 운영, 홍보인력이 대다수일테니 뭐 브렉 대기근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스타크래프트의 상징성은 있으니 국내 시장 철수라는 생각까지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부 인력 감소는 있을 수 있어요. 수익성 있는 게임과 대중을 만족시키는 게임의 가치는 소비자 기업의 입장에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한 번의 신뢰를 잃은 회사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까지 빠르면 수년 아니면 망할 때까지 복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은 데이터를 손에놓고 소비자들이 어떤 게임을 선호하는지 고루 살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심플 프로덕션의 심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